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10월 1 0일 어, 제이크의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며칠간 정말 바쁜 스케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촬영들, 어, 예를 들어 자켓 촬영과 이제 뭐 시즌 크리음뭐 진짜 여러 가지 촬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의 거의 다 일주일 안에 다 촬영을 하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은 그런 바쁜 스케줄이 있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솔직히 바쁘긴 바빴지만 이렇게 힘든 느낌은 많이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할 때마다 너무 설레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저희 데뷔 앨범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게 굉장히 그냥 기대도 해 되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음음 음 정말 저희 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일곱 명다 너무 열심히 촬영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다잘 찍은 것 같아서 좀, 저는 빨리 솔직히 너무 빨리 어, 팬분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어음 어, 그, 저희가 어, 어제 이제 처음으로 어, 트레일러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 조금 부, 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진 촬영 저희가 정말 많이 어, 해봤고 해 해봤고 연습생 때부터 연습 경 되게 촬영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음, 많이 좀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연, 영상 촬영은 어 조 뭔가 하, 처음 해봐서 사실 어, 이, 어, 사진 촬영할 때 습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촬영할 때 굉장히 다양한 포즈를 하려고 하고 매번 카메라를 이제 누르시, 누르실 때 진짜 빨리빨리 막 포즈를 이제 표정과 표정을 다양하게 바꾸는데 그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영상 촬영할 때도 나와서 어제 뭔가 할때 살짝 동 이제 너무 빨리 뭔가 움직인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그, 그런 부분 조금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저희가 이제 남은 촬영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남은 어떻게 보면 은다 정말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한테 정, 처음으로 저희 곡에 대해서 저희 안무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 정말 음 관리 뭐 체중 관리, 몸무게 관리도 잘하고 어, 음, 표정 연습이나 영상 찍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즘엔 약간 정말 바쁘게 어, 모든 스케줄이 돌아가고 하루하루 너무 뭔가 알차게 지냈는데 어, 뭔가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어, 이제 남은 스케줄 어떻게 더 하면 잘할지를 약간 고민해야 될것 같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정말 어, 내일 하루하루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 데뷔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뭔가 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럴 바다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어, 너무 설레기도 하고 솔직히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게 너무 많고 어 저희가 이제 이전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때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뭔가 이제 방송 끝나부터 지금까지 어 데뷔 전까지 뭔가 많은 걸 준비하고 저는 데뷔 딱 했고 그 영상들이랑 저희 무대를 처음 봤을 때 이제 팬분들께서 꼭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방송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 뭔가 그 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다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 음, 저희가 그리고 아, 어, 저희가 어제 어제 드디어 저희 팬분들 팬덤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간으로 정말 저희 팬덤을 고르게 됐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정말 뜻도 뜻도 너무 좋고 일단 뜻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말하면 은 어, 너무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 팬, 팬덤이 뭔가 이런 뜻을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전에 했었는데 그게 딱 뭔가 그런 뜻이 있어서 너무 일단 만족스럽고요 뭔가 엔진이라고 했을 때 되게 뭔가 어 되게 쉽게 부를 수 있고 음 조금 어떻게 보면 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음어 이제 정말 남은 스케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 남은 스케줄 정말 열심히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모습 데뷔하고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